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교과서 16쪽 햇빛 학습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알아보자 해서 첫 번째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시의 제목인 햇빛의 특성을 정리해보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저는 누구누구 입니다 할 때처럼 어떤 대상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어 말입니다 그래서 햇비란 햇볕이 쨍쨍한 날에 잠깐 내리다가 금방 비, 그치는 비에요 와 같이 햇빛에 대한 설명이 한 줄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창한 날에 내리기, 내리는 것이 짓궂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조상들은 이런 비를 여우비라고 불렀어요 해서 햇비의 다른 이름인 여우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 여우가 호랑이에게 시집가는 날 내리는 비라는 말도 있어요와 같이 햇비가 여우가 호랑이에게 시집가는 날 내리는 비라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퍼진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점점 커져서 구름이 물방울을 더 받칠 수가 없을 때 물방울이 비로 변해 갑자기 햇볕 속에 내리는 것이 바로 햇빛랍니다 해서 햇빛의 과학적 설명이 나타나 있음을 알수 있고 그리고 이때 공기 중에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빛이 분산되면서 무지개가 잘 나타난다와 같이 햇빛은 무지개를 잘 나타내는 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박목월 시인의 여우비라는 시인데 어, 땡볕 나는데도 오는 비, 여우비, 시집가는 꽃가마에 한 방울 오고 뒤에 가는 당나귀에 두 방울 오고 오는 비, 여우비, 쨍쨍 개었다 와처럼 땡볕이 나는데도 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쨍쨍 개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그리고 금방 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자료를 보니 햇빛 햇비와 여우비는 같은 비구나 해서 햇비의 특성은, 어 이렇게 쨍쨍한 날에 잠깐 내리다 금방 그치는 비, 그리고 여우비, 그리고 여우가 호랑이에게 시집 가는 날 내리는 비, 그리고 무지개 잘 나타나는 비,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준 특성 외에도, 뭐, 이렇게, 어 땡볕이 나는데도 오는 비, 또는 금방 쨍쨍 개는 비, 이렇게,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시의 분위기를 말해보자 첫 번째로 어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라서 맑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도 노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해맑다로 또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비가 내리고 옥수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도 성장하는 밝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비를 맞으면서 옥수수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에게 조금 맞아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장하는 밝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어, 비가 오는데도 흐리지 않다는 곳을 통해서 맑다 그리고 밝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무지개가 피는 모습을 통해 희망찬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무지개가 잘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우리, 우리는 이 시의 분위기가 희망찬 분위기다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시에서 비유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자 해서 보기와 같이 1 9에서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대어 표현한 대상을 찾고 각각의 공통점을 써보자 그래서 아씨처럼 내린다 보슬보슬 햇빛 표현하려는 대상이 햇빛인데 그것을 비대어 표현한 대상이 아씨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씨처럼 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규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유를 사용, 사용할 때어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과 빗대 표현하는 대상의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수줍은 듯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숨는다 햇빛도 잠시 내렸다 금방 개고 어 아씨도 부끄러움이 많은 어,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점이 술 주문듯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숨는다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표현하려는 대상이 아이들인데 비대어 표현한 대상은 뭐를, 뭐라는 를뭐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어, 옥수수 때처럼 크게 자라게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대어 표현한 대상이 어, 옥수수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때와 아이들의 공통점 뭐겠습니까? 어, 맞으면서 자랍니다, 맞죠. 그래서 어, 아이들이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옥수수때도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다자 여자 자란다. 여기서의 자는 30cm를 말합니다. 그래서 150cm 그리고 여자는 100, 180cm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하늘 다리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어, 비디오 표현는 대상이 하늘다리인데 표현하려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무지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지개와 하늘다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무지개 하늘다리는 공통점으로 다리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한쪽과 다른 한쪽을 연결해 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이 적은 공통점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을 그 이유를 들어서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7쪽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18쪽 한번 봅시다. 자, 이 시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대어 표현한 부분을 찾고 그 의미를 써보자.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대어 표현하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그러면 사람의 비대어 표현한 부분 무엇이 있었나요? 자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이 부분이 어, 사람의 비대어 표현한 부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님이 웃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밝은 느낌을 줄수 있다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 모습 또는 밝은 하늘의 분위기를 통해서 밝은 느낌을 줄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의 빛되어 표현한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햇님이 음,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를 또들수 있겠죠. 자, 햇님이 즐겁게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 햇님이 즐거워 한다. 이거는 사실 어, 햇님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즐거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8쪽 다 살펴봤고요 19쪽 한번 봅시다 자 3. 이 시에 나타난 비유의 표현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표현을 비교해 봅시다 가는 하늘에 무지개가 여러 색깔로 떴다 이거를 하늘 다리를 하늘 다리 놓였다 알롱알롱 알롱 무지개로 표현을 했는데 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어,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여러 색깔로 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롱알롱 무지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 이러한 이러한 어, 시가 재미있다 그리고 밝은 느낌이 든다 생생한 느낌이 든다 라는 것을 어, 알수 있죠. 그래서 표현 효과로는 재미있다. 밝은 느낌이다. 생생한 느낌이다. 라는 것을 들수 있을 거고, 자 해가 밝게 떠 있다. 이것도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재미있고 밝고 생생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를 바탕으로 어 비유의 표현이 이 시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뭐 선생님이 항상 비유를 할때어 선생님은 박보검처럼 생겼다. 선생님은 박보검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 그래서 이 시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밝고 생생한 느낌을 들면은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박보검 닮았다. 선생님 박보검처럼 생겼다. 선생님 박보검이다. 이렇게 하면 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생님을 어, 소개할 때 굉장히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어, 소개를 해줄 수있게좀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활용하여 20쪽에 비유를 활용하여 모두먼에게 자기를 소개해봅시다 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특성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써보자 해서 자신의 특성은 특징적인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특성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선생님의 특성은 얼굴이 박보검처럼 잘생겼다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한다 또 그리고 키가 크다 그리고 성격이 불같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용호기는 어 낯을 좀 가리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친해진다 그래서 이거를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키가 큰 편입니다. 나무처럼 해가지고 또지유법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저는 거북이처럼 해서 또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저는 자석이랍니다. 를 통해서 우리 은유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또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써봤나요? 자, 그러면 21쪽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비유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보았죠. 자, 그래서 비유의 효과로는 대상에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주어 생생한 느낌을 준다. 자, 그리고 사고력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흥미를 높여준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은 박보검처럼 생겼다. 선생님은 박보검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생님을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주어 생생한 느낌을 주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박보검을 닮았다. 라고 했을 때 어, 모두 웃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흥미를 높여줄 수 있다고 라들수 있겠죠. 자 비유의 종류에 직유법에서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았고 자 은유법으로는 간접적으로 무언가에 밑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 또는 선생님은 박보검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보았고, 그래서 나비가 춤을 춘다, 그리고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와 같은 표현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쪽까지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해결과 적용인 22쪽을, 22쪽부터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